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 시리즈 중 다섯 번째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표적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태, 마가, 복음을 통해 오늘 표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성도분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들어본 표적일 텐데요. 물 위를 걸으신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 일어나는데요. 오병이어 표적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시고 오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물 위를 걸으신 표적에 대한 구절들인데요. 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또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후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후 갈릴리 호수에서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산은 영어로 mountain side로 산 비탈 즉산 중턱인데요. 이 산의 이름은 골란 공원의 부분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은 전부 골란 공원의 산비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골란 공원은 땅이 엄청 커서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자주권을 줘야 한다고 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시리아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곳은 베데스다 들판인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DMZ로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최대 수심 마이너스 210m입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을 보면 10월 이쯤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3 or 4 miles로 약 5km 정도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약속 장소인 베데스다에서 게네사렛까지 약 8km 정도 되므로 이 점이 있는 부근에서 표적이 행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이 이행된 시간은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14장 25절과 요한복음 6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저물매로 시간을 표현했는데요. 전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저물매는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사경은 몇 시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의 하룻밤은 오후 6시에서 시작하여 오전 6시까지였는데요. 그것을 사경으로 나누었습니다. 제1경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제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제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제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 어간을 가리킵니다. 사경이란곧 역경의 밤을 의미하는데요. 당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8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갈릴리 호수에서 밤사경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물 위를 걸으신 표적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표적 체험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베드로의 표적 체험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함께 가시지 않고 혼자 따로 기도하시고 가셨을까요? 함께 갔다면 제자들이 위험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 표적 이후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준 표적을 목격하고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기도하셔야 했다는 견해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완전한 하나님이시더라도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표적 이후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흥분해서 정치적 야망에 들떠 교만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의 미혹과 교만, 죄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셨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위험한 사건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견해인데요. 여기서 앞으로 오게 될 사건이 무엇이었을까요? 다같이 먼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며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건은 시간 순서상 물 위를 걷는 표적 이후에 일어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대형 치우 사역입니다. 당연히 사단의 휘하에 있는 그 지역의 영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기 전에 기후제한까지 이용하여 모든 총공격을 강행하여 두려움과 낙심으로 타격을 입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기도로 사단의 진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악령들의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지역의 악년들의 공격은 자연계에서는 한밤중 큰 바다폭풍 현상으로 일어났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때 왜 하필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절을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위치한 곳이 바다 한가운데로 당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큰 바람은 단순한 역풍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는 strong w i n d 즉 배가 뒤집힐 수도 있을 만큼 강한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도 안 계시니 제자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로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유에 대해 자연 법칙과 관련해 먼저 생각해보겠는데요. 자연의 법칙 또는 과학이나 상식적으로 사람은 물 위에 서 있을 수 없죠. 그것도 바다 혹은 사회도 아닌 갈릴리 호수에서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적혀 있지만 갈릴리 호수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민물 호수입니다. 바다 또는 사회에는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쉽게 뜰수 있지만 갈릴리 호수에는 이스라엘 식수의 30%를 공급하는 민물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표적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의 기적처럼 물을 가르고 물 아래로 걸어가는 것, 두 번째로 아예 산에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순식간에 몸이 이동하는 공간 이동,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물 위로 걸어서 이동하는 방식이었죠. 그럼 왜 특별히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표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 또는 과학이나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밀도가 물보다 크기 때문에 서있거나 걸으려고 하면 가라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물이 왔었을 때입니다. 얼음은 고체 상태의 물이죠. 하지만 물이 얼음이 되면 밀도는 액체 상태보다 작아지지만 고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위에서 서서 걸을 수도 심지어 썰매까지도 탈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의 평균 수온은 14도에서 30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물이 얼음이 될순 없죠. 또한 요한복음 6장 19절에 물이 얼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서 제자들이 노를 저었으므로 물이 얼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순간적으로 밤이라 너무 추워 예수님께서 얼어붙은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상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액체 상태의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오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연계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불가능한 기적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것인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유령은 아니시죠. 그럼 뭔가요? 자연의 법칙 위에서 자연계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이심,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건데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물을 창조하였고, 따라서 물, 즉 피조물은 창조주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실 때 모세의 기적과 같이 물을 가르시고 물 아래를 걷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형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궁창 위의 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궁창 아래의 물이죠.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깊음과 수면은 둘다 물을 의미하는데요. 깊음은 히브리어로 태움으로 영어로는 앱스 딥시즉 깊은 바다 시면으로 해석되는 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수면은 히브리어로 페네하마임 물들의 표면 혹은 물들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두 종류의 물들은 모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의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즉 셋째 하늘 이상 높은 곳에 계시죠. 계속해서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7절에 만드사라는 단어의 키브리어는 아싸라는 동사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동사인 바라라는 동사와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은 태초의 하늘들과 땅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의 상태에서 새로 만드신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는 지구의 궁창하늘은 이미 있었던 기존의 재료로 만드는 것 혹은 재건하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6절 7절에서 지구의 하늘인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물은 먼저 창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창세기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물은 마임즉 일반적으로 흔히 우리가 볼수 있는 바다와 같은 물들입니다. 이 물들이 지구 전체를 다 덮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때부터 땅과 바다가 경계가 나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즉 창조주의 명령을 모든 창조물이 복종을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즉 창조주의 명령으로 모든 창조물이 복종하는 것을 알수 있죠. 다음은 욕기 38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부터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욕기 38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땅과 바다의 경계를 구분지으시는 부분이 좀더 자세히 묘사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 바다를 명하여 너는 땅에 여기까지만 넘어올 수 있다 내 허락 없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닷 속에 생물체들만 움직이고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들 즉 땅도 그리고 바다 자체도 살아있는 생물들처럼 자기 의지가 있어서 화가 나면 분노를 포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이런 속성을 잘 알고 계셔서 미리 함부로 창조주의 허락 없이 땅의 경계를 어느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죠. 인간과 땅의 생물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바다 뿐 아니라 지구에 속한 모든 물들을 향해 땅의 경계를 넘는 것을 허락하신 때가 인류 역사상 딱한번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었죠. 다 같이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7장 19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새민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잠겼더니 물이 불어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인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비치는 모든 것 모든 사람이라. 7장 11절 말씀처럼 홍수가 시작될 때 땅을 덮은 물들의 정체는 단순히 우리가 흔히 보는 해수욕장의 바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땅 아래의 심면의 바다 즉, 태움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들의 창문이 열려 궁창 위에 물까지 일부 쏟아져 내려왔다는 것인데요. 단 40일 만에 지구 전체를 덮고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보다 더 높게 물이 차올라 창세기 7장 21절 말씀처럼 물에 사는 생물을 제외하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인 즉 조류, 포유류, 파충류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람들까지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모두가 죽였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만 제외하면 마치 태초의 천지창조 때 지구 전체를 물들이 덮고 있던 상태와 비슷한 상태가 된 것이라고 볼수 있죠. 노예 방주 사건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물 아래의 존재들은 물고기 등 해양 생물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죽었던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물 아래 있는 사람은 죽었고 물 위에 있는 사람은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측내의 영적 의미인데요.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 세례 예식 말고 전통 침례 의식을 기억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침례식때 어떻게 하나요? 머리까지 푹 잠기도록 물 아래로 몸 전체가 들어갔다 다시 바,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왜 그렇게 하나요? 노예 방주 때물 아래 인간들은 다 죽었죠. 하지만 물위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죠. 또 모세를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밑을 걸어 물 아래를 지나 물 위로 구원을 받았죠. 하지만 어린 양의 피와 상관없던 애굽 바로의 군사들은 똑같이 물 아래를 따라왔지만 아무도 물 위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갇혀 죽고 말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광주와 어린 양의 피는 모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물 아래는 죄로 인한 죽음을, 물 위는 생명을 뜻하죠. 갈라디아서 2장 2 0절을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침대의 의미는 물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물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 영원히 산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의에 대해 산다는 것은 하늘의 몸 또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즉 부활을 뜻합니다 이 하늘의 몸즉 부활의 신령한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몸 영원히 썩시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 바로 이 하늘의 몸 또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우리가 하늘의 몸이 신령한 새로운 몸을 얻기 위해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물은 크게 궁창을 기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구분한다고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노아의 방주 사건, 모세의 홍해 기적을 통해 죽음, 즉 사망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기서 생수의 강의 권어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것이요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생명수는 성령을 뜻하는데요.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또는 살리는 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천적으로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만한 물이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 강 좌우 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에 대해 여러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보는 설과 교회시대의 영적 성전 즉 성도들의 몸이라고 보는 설 그리고 계시록의새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기서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나와 바다와 바다의 생명체들을 살리는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명확한 해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생명수는 한마디로 살리는 물이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더 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생명수, 생명의 강,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등으로도 호칭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파트가 생명, 즉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별명 중 하나인 생수의 강도 물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이 물은 궁창위, 하늘 보좌의 물, 하늘 선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죠. 결국 정리하면 궁창 아래의 물은 죽음의 물, 사망의 물을,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의에 대해 살게 될때 진정으로 물 위를 걷는 사람, 즉 궁창 위의 물의 존재, 하늘의 사람이 되어 결국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 위를 걷는 표적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표적의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과 달리 특별히 베드로의 체험을 기록했던 이유와 그의 미는 무엇일까요? 다같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는 건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여기서 제자들이 느낀 공포는 한마디로 죽음의 공포였는데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 위를 걸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걷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아 내가 따르는 이분이 정말로 창조주 메시아가 맞구나 하고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베드로가 물 아래로 빠져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고 책망하셨을까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은 엄청난 태풍급 바람이 휘몰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긴 했지만 사실상 아직은 물 아래의 존재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어오자 예수님의 창조주의 이심에 대한 의심이 생겨 순간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긴 했지만 이거센 태풍은 어떻게 못하실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겨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것이죠. 그런 불완전한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함 그것도 세번 부인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음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믿음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후 어떻게 되었나요? 잡히면 즉시 투옥되거나 십자가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광장에서 담대하게 대중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날 한순간에 남자만 3천명, 여자와 청소년,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만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영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요. 바로 궁창위의 물, 즉 생명수 대신 성령이 임하자 물위의 존재, 살리는 존재로 변한 것이죠. 베드로가 물위의 존재가 되자 그의 설교로 물 아래 있던 죽었던 존재들이 생명의 존재로 살아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진짜 물 위의 존재인지 물 아래의 존재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 성령께서 계신다면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 진승의 표 미욕의 거센 풍랑 앞에서도 우리의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 그날의 물 위에 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유리 바닷가에서 함께 찬양하며 다시 만나기를 모든 물들의 주인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야슈아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